<목소리도> 아, 아, 아, 해변가에 도착했다 아, 아, 도망왔어 안 쫓아오겠지 어, 어, 어, 어, 잠깐만 저, 저 불빛은 뭐지 어, 어, 저, 저거 배잖아 어, 좋았어 일단 저전비들을 해치우고 저 보트를 타고 딴 섬으로 가면 돼! 옆 섬으로 가면 된다고! 하하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, 자, 자, 준비! 쏴! 오케이! 이 녀석도 어디서 쏜줄 모르겠지? 자, 이번엔 이쪽으로 돌아서 저 녀석이, 그렇지! 좋았어! 마지막 한 마리! 너, 이 녀석! 오케이! 됐어! 됐어! 됐어 됐어! 이거 뭐야? 이거 왜 사람이 죽어 있지? 이 배를 몰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구나 어? 이 상자는 뭐야? 여기뭐 편지가 있다 어? 너무 궁금한걸? 읽어봐야지 나는 배를 고치는 정비공이야 이 배에 연료만 떠라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제길 결국 이곳에서 난 좀비로 죽어가는구나 젠장 아 슬프긴 한데 참 맞춤법이 다 틀리시네요 아차 자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들고 와지 이거 이, 아, 잠깐만 이쪽으로 들어야 되나 오, 아, 아, 아, 아 진짜 힘줄까 똥만 나오잖아 진짜 네내 <목소리> 코에서 힘을 끌어와야 그만. 코함 파괴. 와 힘이 생긴다. 야, <목소리> 우후 <목소리>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. 난 살았다. 연료만 구하면 되지. 어짜, 어짜. 아, 다 왔다, 왔다. 아 드디어 집에 다 왔어. 여기다. 와 아직도 있어 우리 집에서. 야처리 해라 이제 지쳤다 이제 지쳤어 좀비가 나타나든 뭐든 나를 그 모르겠다 어, 어. 어? 잠깐만 와 여기 여기 이 장소 너무 좋은데? 좀비로부터 피하기 좋은 장소 같아 좋아 이 배를 고치기 전까지 어, 집을 짓고 좀 살아야겠다 야, 철문도. 자 철문도 완성했고 자 튼튼하게 채웠으니까이 정도면 되겠지? 자, 올라가보자 와 좀비 녀석들 우글우글 거리는구만 쳐들었으면 쳐들어봐 내가 이 집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놨는데 덤벼봐라 녀석들아 뭐왜 이렇게 울려와 얘 철문을 내가 막아놨거든 야야 니네들 채를 부수는거야 안돼안 돼, 안 돼! 야! 안 되는데! 어, 어떡하지? 뭐야! 물을 부수고 들어왔어! 아! 저비지않어 어떡해! 어, 어, 올라오면 안 되는데! 제발 여기 올라오면 안 되는데! 아 뭐야, 튼튼하게 지은 줄 알았더니 아이! 너무 부실하게 지었잖아! 아, 큰일났네! 만약 저놈들이 여기로 올라온다면 얼마나 끔찍할까? 저리 안 가! 안 되겠어! 내일은 좀더 튼튼하게 만들어야겠어! 제발! 제발 버텨다 고마워하지마! 제발 버텨라! 아, 아, 아, 드디어 아침이다. 아, 밤새 좀비 전문에고다 죽었겠지? 아, 그래, 이 집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보자. 오케이, 됐어. 화살 자동화 시스템이 완성이 됐고, 이제 좀비 녀석도 문제 없겠지? 벌써 밤이 됐군 자 이제 슬슬 좀비 녀석들 몰려오겠지? 어? 좀비! 좀비 소리가 들린다! 코봉아 준비하자 간다 코봉이 화살 자동화 시스템! 치아! 저라 치아! 아! 리 가! 같이. 아, 위험했어 치아! 야, 이번에 내가 직접 삽니다를 겠다 우아! 치아! 우아! 치아! 아아아 아, 너무 많아, 아 너무 많아 점점 날이 밝아오고 있어 조금만 조금만 아하. 이 정도면 절대 쳐들어지 못할거야 허운이 디펜스 아하. 성공 자 이제 좀비도 어느정도 해치었고 이 배에 빨리 연료를 채워서 옆섬으로 떠나자 자자 자, 배도 고치고 연료도 넣고 다 됐다 자 완성 나와라 완벽해 완벽해 시동도 걸려 하하하하 좋았어 자 들어라 아 출발 쉬야 아싸 됐다 가자 우와 엄청 빨라 하하하하 구이 살았다 어 이섬인가 보다 도착한 것 같아 아쩡 아 아싸. 어. 왔다 아유. 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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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사막섬인거 같은데 메이데이 메이데이 도와주세요 응답하라 응답하라 어? 도틀이다 저기 저기 아저씨! 오 어, 그래 넌 근데 거기서 뭐하는거니? 제가 혼자 조난을 당했어요 제발 좋아서 좀, 좀 도와주세요 어 알았다 이 아저씨가 비행기를 끌고 그쪽으로 갈때쫌박히대 되느라 알았지? 아예! 비행기에 보면 크게 소리질러 어.. 비행기가 어딨지? 비행기.. 아저씨 제발 좀 빨리 와주세요 꼬마야 가고있다! 좀만 기다려! 꼬마야! 조금만 기다려! 이 아저씨가 다 구하러 가마! 어, 아저씨 여기에요! 여기 아저씨! 오 어, 꼬마야! 그래 그래 좀만 기다려 아저씨! 착륙하고 갈게! 찾았다찾았다아 그게 어디야 착륙을 하지? 좋겠다 자, 착륙해볼까? 간다! 아저씨 빨리 빨리 착륙하세요! 어? 어? 어? 어? 왜 이러지? 어? 떨어진다! 아 이쪽으로 어디 갔어 이 아저씨? 아저씨! 아저씨! 나의 유일한 탈출구였던 저 비행기가 없는 게... 나이 섬에서 빠져나가고 싶어!